대구지역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률이 매매가격 하락률을 앞질렀다. 올 들어 실수요자 시장인 전세시장의 가격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월 5째 주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9%로 전주 마이너스 0.06%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다. 이는 2016년 8월 넷째 주 0.09% 하락한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으로 전주와 변동이 없던 매매가격 하락율 마이너스 0.08% 을 넘어섰다. 대구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 물량 및 공급 물량 부담이 큰데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동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1월 대구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9%로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 무려 마이너스 0.2%대가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달서구는 마이너스 0.24%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17% 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이어 동구 마이너스 0.09% 중구 마이너스 0.08% 등의 순이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달서구는 본동 대천동 구축위주로 동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신암동 신천동 복무동 위주로 중구는 대신동 남산동 위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고 분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6%에서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마이너스 0.08%를 기록하고 있다. 1월 다섯째 주 달서구 마이너스 0.15%는 감삼장기동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07%는 검사방촌동 위주로 하락하며 8개 구군 중 4곳의 하락폭이 확대됐다. 향후 2년간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편 부동산 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4969호 내년에는 32554호로 예상된다. 경북의 경우 올해 3887호 내년 1467호가 입주 예정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